서라하는사님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할 음식, 오랜만에 낙지, 세발 낙지,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낙지 영상은 이제 그만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, 업로드를 그만 하려고 했는데, 지금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꽤 많은 분들이 낙지를 또 리뉴얼하는 영상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뭐 우려 먹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예. 한번 오랜만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긴말 필요 없이 어,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몇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낙지 발판을 이렇게 짜주는 이유가요? 뭐 낙지 내에 있는 그 체액도 좀 빼고 이 발에 있는 불순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번씩 좀 훑는 거거든요. 아이고. 내장은 웬만해서는 제거하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이고야, 힘봐라 자, 근데 여러분들 어, 먹기 전에 음,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에, 따라하지 마세요. 음. 아우, 야, 해, 힘바라. 그손좀 닦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조사서 드세요 u m o h h 씹다 보면 이 사이에 좀 깨요. 음. <웃음> 좀 보기 흉하더라도. 음. 아 혈압별로는 안 빠진다. <웃음> 이 뻘락지는 생각보다 좀 연합니다. 그 뻘락지가 아닌 낙지는 낙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. 좀, 뭐랄까요, 비슷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. 네, 예, 찐도 많이 나오고. 어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오우, 야. 지금 바닥에 물이 좀 고여있어가지고, 힘있게 못 드는데, 어우 최대한 빨리 안식을 주도록 할게요. 요 정도 크기는 조금 음, 위험할 수 있어요. 중간중간 중간 낙지 영상 항상 말씀드렸는데 낙지 입이나 이 빨판 힘이 좀 강해가지고 진짜 통으로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는 걸로 만족하시고 음. 아예 좀 끼네요. 아. 어, 아아 r a v Yeah. 어느덧 마지막 낙지네요 아우, 아우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아 그리고 여러분들 조명 때문에 얼굴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뭐제 건강을 걱정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아, 검진을 받았고 어,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몸에 어, 아직 뭐 특별한 이상 없고 건강하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울러서 이 낙지 먹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. 어, 외국에서 굉장히 좀 혐오스럽다. 뭐, 이제 이런 저 반응이도 많은데, 사실 제 채널은 외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. 거의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, <웃음> 한국분들이 전부 다 95% 이상 한국분인 채널이다 보니까, 음, 또 이것도 어, 낙지 먹는 영상을 좀 즐기는, 어, 이런 또 구독자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, 어, 어찌됐건, 예전부터, 어,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셨던 음식 문화 중에 하나니까 어, 좀 양해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절대 위험합니다. 따라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꼭 잘게 다져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랑하한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